드디어 오늘 이제 실험이 완성이 되는 겁니까? 어, 그래 그래. 이두 액체만 섞이면 어. 실험이 완성되는 거야. 요디오. 자, 자 알레노이 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폭탄 좀 만드는데? 어. 탄다에어 어, 그래 그래.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근데 여기 용에이 물이 끓고 있습니다. 어? 지금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것같니다백동가 그래. 지금 백도시를가키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빨리 물질 집어넣게. 금물 그 어. 집어넣어야겠어. 자, 자이 넣고 계란 넣어요, 말아요? 당연하지. 아. 네, 선생님 오늘 요리 재료는 어떻게 되나요? 네 오늘의 재료는요, 실험용 생지 지금 두 마리 그리고 요리용에다 필요 없고요 라면만 쓰면 됩니다. 아 지금 물이 끓고 있는데요. 아, 그럼 맛을 볼까요? 네네 네, 맛이 이렇게, 이렇게 어휴 이렇게 맛있는데 언제가도 일등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리고 면발이 쫄깃쫄깃 <웃음> 어덩텅텅 <어동통통>. 넉나 <웃음> 모서리 모리한 마리 벌고 가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라면 셰프 찍고 싶네 뭔 소리야 제발 좀앵앵앵간히해 아, 아, 아, 아, 아이고 아이고 네. 그냥 이거 라면 끓는 거라보니까 이거 네. 얼큰한 김치찌개 먹고 싶네 이거. 아, 나도 김치찌개 생각났었는데 어 오, 좋아 네 여기 오소리 한 마리 배달해 주세요 네 주문하신 음. 짜장면 나왔습니다 아, 음. 자강냉이는 개혁기념 개혁 서비스 네, 아, 강냉이자 어, 그럼 짜장면이 네. 왔으니까 라면 먹자 예, 라면을 드시죠. 예 네. 라면 드시죠 이 사람들이 아, 짜장면 시키고 라면을 먹어 아니 라면 뿌릴까 봐 라면 먹는데 그럼 어디라고 드시면 되죠 <웃음> 우리 짜장은 드럽게 맛없으니까 아 저도 안 먹습니다 아, 아. 그래저여이뭐 하는데요? 아여긴 몸에 좋은 것을 연구한 곳인데 안부러뭐 어. 뭐 만지고 그러면 안 돼. 되는 거예요 엄마 이거 먹어보라고 엄마 엄마 당장 당장 당장 당장 어 우리 연구소가 응. 20년 동안 가 보관해둔 어. 지쪽입니다 어머니 아, 어머나. <웃음> <웃음> 주접 떨고 싶네 아 진짜 이짜 뒷뚱을 살았는데 주면 어떻게 이 사람만 이걸 아요아 이거 다 버리면 어떡해 아이고 진짜 그러다 이게 뭘 연구하는 데요 비밀인데요 응. 세계 최초로 키큰는 약을 개발 중입니다 키 크, 나도 키 커야 되는데 이거 음. 어 이건가 보다 이건 거아 개발이 들려서 먹으면 안돼 먹으면 안돼 뭐해 키도 안 크는 것만 나와서 먹으아다 죽었다 아이고 다죽다 키가 고다죽었 개발이 적했다 개발이 적야했다개 우리가 죽배 근데 안주로 없나 고 안주로 그 깡냄이 드셔 받아먹어 받아먹어 받아먹어 들디가요아 <웃음> 어디 가요? 이상하게 코너 끝난 것 같네. 아이 무슨 소리야? 제발 좀. 앵앵앵 간이 해. 아니 이왜 소리치러 배워보배 아이고, 어, 그럼 빨리 병원을 가야지. 우, 어, 거른 어, 빨리. 얼른 빨리. 데이걸요큰 의사 선생님이세요? 네, 제가 의사입니다. 화장 어딨습니까? 화장 여기 있습니다. 이거 배야배야배 배야. 언제 아팠어요? 아침부터 <웃음> 아팠어요. 당사, 주사, 여기 있습니다. 아파요. 사살 나아요 아프다니까 사살사. 하는 거야. 이사이원메쇼 하고 싶네요 에이, 진짜. 여기 저 내려오고. 조영빈 박사 어디있습니다 조영빈 박사 예 어. 제가 조 박사입니다 네. 누구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나라 감사원 직원 네. 감사패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당신은 1년간 탈세에다가 13개월 동안 그 국민연금을 안 냈어 이 사람아 제가 고의성은 없었습니다 뭘 고의성은 없어 이사이 장관하고 싶네무뭐 장관이야 그러세요 지금 네. 아, 그러더라 국민연금 영수증이라도 보여줘봐 한번. 알았어요 관중 어. 영수증 주게 영수증 주게 영, 영수증 여기요 여기요 영수증 여기요 여기, 여기. 짜장면 10개 강냉이 하나 아니 지금 혼자 다 드셨어요? 저는 다못 먹어요 아니 먹는데 뭘아 진짜 못 먹어 아닙니다 문세윤씨는 몸이 사람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먹고도 남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전 돼지가 아닙니다 못 먹습니다 네 퍼펙트 라이어 선택해주세요 문세윤 당신이지 <웃음> 여러분들 정말 <웃음> 대단하십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거말지니까니다 <거짓말이 다시> <웃음> <웃음> 아, 애들 속이고 싶네. 뭔 소리야, 제발 좀. 에, 에, 앵나리해 아우, 배고파 죽겠는데. 음. 짜장면이하좀 같이 먹고 싶다. 그 그럼 그래, 그래. 그래. 시다 먹고 살자고 음, 하는 음, 짓인데. 음, 음. 음, 음. 우리 애가 까가지고 하지 음, 어요 같이, 음. 그래. 같이 먹어. 당신 돈 내고 먹어. 내부이 직업이 있는데 어디? 이 때스를 그서본것 같아. 라라라.